이거? 이거 언니가 진짜 옛날에 산거나준 거야. 아, 진짜? 진짜 하늘, 진짜 오래됐어. 음. 저는요, 이거 멋있겠다고? 무슨 에이드 하고 가볼까? 아, 홍콩 에이드 좀전 청포도 에이드 하나 추러야겠네요 예. 이거 없는데 없어. 이거 합쳐놔야지. 아, 근데 아. 뭔가. 아. 와.. 되게.. 카메라 하나 때문에.. 우리 <웃음>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확대사 어, 진짜 짱이다 영상이야? 어. 인스타에서 이런 좋은 카메라로 찍는구나 예쁜, 예쁜 예쁜 사진 때 <웃음> 강남 피해보는 거봐 <웃음> 아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 아 근데 진짜 즐거웠다. 어 <웃음> 진짜. 야 너무 스트레스. 기쁘다. 안맞는데 어. 어. <웃음> 몰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그런가. 그런봐 <웃음> 너는 이걸 해야 되나 없다. 나이아 진짜 너는 진짜 짱이야. <웃음> 와 언제 여기다 놔줬어? 잘 봤습니다. 니이 왜 이래? 니이 <웃음> 왜 이렇게 귀여워? <웃음> <웃음> 언제 여기다 놔줬어? <웃음> <웃음> 오늘 뭐 찍을 생각에 얼마나 신나게 걸어왔다 오늘 아, 콘텐츠 <웃음> 하나 생겼네. 음, 그치? 좋아 좋아. 피자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지? 난 피자가 이렇게 나온 거 너무 신기하다 음, 나도 아 옛날에 음, 혼날고차 타고 음. <웃음> 그니까 부가스카이 갔는데 어 음. 진짜 재밌었는데 음. 그때 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나영아내 결혼식 사진을 좀더 찍어줘 했는데 야 망해 왜? 결혼식 어디 살 거야? 결혼식? <웃음> 한국에서 살 거야 당연하지 결혼식 저기 양평 이런 데서 어. 그런 식으로 사진몇번 보지도 않는다, 근데 그냥 의미 있는 사람을 찍어주는 게 중요한 거 어디 가세요? 여기 여기 직진. 여기? 아. 야너 무슨 <웃음> <웃음>